그러면 사람들은 고혈당이 오고 고혈당이 오면 또 쇼크 가옵니다 그리고 몸 안에 되게 많은 장기들이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은 혈압입니다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고 또 펌프 역할을 잘해야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잖아요 심장이 왜 펌프질을 해야 되냐면 피가 통하는 혈관은 스스로 펌프질을 못해요 그래서 심장에서 펌프가 팡 하고 피를 내보내줘야 되는 거죠 왜 내보내줘야 되냐면 심장은 아래에 있고 머리는 위에 있죠 그래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세게 해야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쭉 솟구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은 꼭 필요한 거예요 동맥은 상수도, 정맥은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혈압이라는 건 동맥에서는 훨씬 더 높고 정맥은 혈압이 거의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혈압이라고 말하는 애는 동맥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심장에서 깨끗한 피를 팡하고 뿜어내면 이 피가 온몸에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세포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꺼내서 정맥으로 버리고 다시 깨끗한 피와 영양분을 세포 안에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계속 교체하는 작업을 해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혈액순환이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혈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혈압은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팡 했을 때 피가 쭉 나가잖아요 이 피가 쭉 나갈 때 혈관 벽에 닿는 그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고혈압은 이 동맥에 닿는 압력이 센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왜 생기는 거냐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고 노화가 오면 혈관도 늙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혈관이 늙게 되면서 또 혈관이 딱딱해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압은 이완기와 수축기를 반복하면서 혈관이 계속 펌프질을 하고요. 이 피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맥박이 뛴다고 하잖아요. 혈관도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손끝 발끝으로 피를 막 보내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막 보내고 있는데 이 혈관이 좁아졌을 때는 120까지 그리고 혈관이 확장됐을 때는 80 그래서 혈압의 정상 수치는 80에서 12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은요 종류가 두 개거든요 1차성 고혈압이 있고 2차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1차성 고혈압은 타고나길 고혈압으로 타고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깜깜한 골목길에 나 혼자 있고 어, 뒤에서 어떤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가 막 쫓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떨리고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혈압이 팍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혹은 유전적으로 우리 집에 우리 엄마도 고혈압이고 할머니도 고혈압이고 할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아빠도 모두 고혈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유전적인 경향이 강한 것을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성 고혈압은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잘못 먹어서 혹은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피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고혈압이 2차성 고혈압입니다 혈압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혈액을 온몸에 돌려야 되니까 혈압은 꼭 필요한 건데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정상적인 압력으로는 피를 온몸에 돌리기에는 원활하지 않아서 심장이 자꾸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이게 고혈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고혈압의 원인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차성 고혈압을 얘기하는 거겠죠 2차성 고혈압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화도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자연적으로 혈압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들 많이 먹고 또 흡연을 하시거나 살이 찌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심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혈관과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정상적인 혈압이면 혈관이 그렇게 손상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한 군데를 너무 막 세게 쳐요 그러니까 혈관이 손상을 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몸 안에 피가 지금 어디쯤 돌고 있는지 우리는 느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혈압인 걸잘못 느껴요 그러다가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가 생기고 또 어지럼증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고 이렇게 피떡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온갖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으면 고혈압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주 병원을 가시면 어, 혈압을 자주 측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동맥경화나 혈전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뇌혈관과 심장 혈관의 문제를 만드는 원인도 바로 고혈압입니다. 또한 고혈압이 심해지면 신장도 굉장히 빨리 망가지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신장은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신장은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막 뭉쳐져 있는 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혈압에 의해서 혈관들이 빠르게 망가지면서 신장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도 크게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고혈압 있으면 혈압약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혈압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전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제약회사에서 혈압약을 다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혈압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혈압약의 종류는 다섯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이 다섯 가지가 다예요